안녕하세요. 삶을 보다 즐겁고 생기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호흡을 수련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있다. 나는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것뿐이에요. 당신은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쉬는 숨을 또 숨을 내쉬면서 내쉬는 숨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문장을 저처럼 이렇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죠? 들이쉬기, 내쉬기 이렇게 두 단어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을 수련해 나감에 따라서 당신의 호흡은 평화롭고 부드러워질 것이며 더불어 몸과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련이 아닙니다. 단지 몇분 안에 당신은 영상의 결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건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숨을 쉬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마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들이쉬기, 내쉬기,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시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돌아와서 다시 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잘 의식하는 것이 그 몸과 마음을 일체로 하는 데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숨쉬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지 숨쉬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때 자신을 완전하게 되찾아서 현재의 순간에서 삶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